아 안녕하세요. 어, 네? 아 코로나일이 받아지는 사람들은 그래요. 지난주에는 땡땡이 셨어요 아니 땡땡이가 뭐 아니라 목이 아픈데 나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. 남한테 피해나 주지 말라고. 8월 둘째 주 커시크로 돌아왔습니다. 지난주에는 우리 주한 씨가. 코로나로 커스커에 참여 못했지만 오늘은 건강한 모습으로 8월 둘째 주 커스커 세일 방송에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난 불안해 저분이 오시면 언니와는 좀 다르게 아빠 눈치 안봐집 맘에 들기만 하면 무조건 카트에 담는 무대뽀 스타일이라 매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우 저분 뺄 수도 없고 오늘은 사람이 확실히 많네 어. 브라탑 티셔츠 두매. 브라탑은 좋긴 한데. 어 응, 여기 안에 속옷을 안 입어도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인견이라고 써있거든요. 풍기 인견. 나이키 반바지예요. 좀 짧은 듯한데? 아 근데 너무 이거는 안에 뭐못 입겠다 이거 손도 비치는데 이거. 엑스라지 <웃음> 이게 엑스라지인가? <웃음> 이건 음... 운동복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입는 <웃음> 어, 옷 같은데? 집에서 입는 잠옷 같은 이건 6,000원이나 할인하거든요 그래서 23,990원입니다 이게 좀더 두꺼워 여기 짚어져 있습니다 어, 이거는 잘 만들었네 음. 나이키보다 훨씬 벌써 1 1시까 아니, 특한 음, 그, 이 특한데이에. 여자들은 다 아는 거야. 이이거 이, 이, 헬링캡 메스키이 모자야. 몰라, 난. 오, 그럼 뭐, 저 살래요. 뭐, 좋은 거예요? 네, 좋은, 그래, 좋은 거예요. 모르세요? 전 남자인가봐요. 몰라요. 아니,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. 많이 알아요. 싸게 파는 거예요, 지금? 네, 막 3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이거 지금 사면 20만원 버는 거네. 어때요? <웃음> 아, 이런 스타일 아니시잖아요. 네. <웃음> 할로윈데이가 아직도 멀었는데 왜 저게 벌써 나온거죠? 작년에 저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둘째 주환이가놀랐다 <웃음> 내가 그럴줄 알았다니까 그걸 왜 만져? 센유쌩이네 <웃음> 이게 뭘까요? 백세 버섯 김액 골드 커스코에서는 추석선물도 세일을 합니다 하지만 10개 정도는 사주셔야 세일에 해당이 되네요 아, 오늘부터 21일까지 할인하는데 10개 구매시 그러면 10개 구매하면 1개 정도 더 주는 다 어, 1개 정도 빼줍니다 여기 마누크 콜도 같이 세일하네 이것도 10개 구매시 오, 얘는 24,000원 할인한대요 얘도 21일까지 하네 아, 아줌마 조용히 하세요 저 자꾸 웃으시네 아, 시끄럽게 정말 <웃음> 촬영하는데 아기들 분유 먹듯이 퍼먹어도 돼요? 그러니까 아빠가 민, 니네들 키울 때 헉? 몰래 훔쳐 먹었었던우요 <웃음> <우유? 웃음>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나봐 아 그런가 봐요 성인을 위한 뼈가만 우욕하신 분유 음 뭐야? 오늘 할인하네 오늘부터 할인인데 어, 이 색깔은... 어? 아, 이쁜 줄 알았는데 <웃음> 디저트가 올라가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? 어? <웃음> 2,500원 <웃음> 할인해서 15,490원 이 <웃음> 근데 이게 뭐 하는 건데? 여행용 그냥 막 샴푸 <웃음> 엘라스틴 샴푸, 컨디셔너, <웃음> 바디워시, 클렌징, 검, 치약, 칫솔 <웃음> 지금 여행 많이 갈때니까 <웃음> 근데 난내 남자친구가 이걸 꺼내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부터 원득이하인량이요 11,990원인데 2,500원 할인해서 9 4 9 0원또 세일하네요 나트룸이 낮고 끝맛이 깔끔한 14일까지 5,200원 할인해서 2만 790원 컴퓨터 게이밍 의자인데 치과에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의자 소개합니다 <놀람> 오! <놀람> 어머, 깜짝이야 <놀람> 아, 하세요. 좋아요. 자, 좀만 더 위로 올라오실게요. 네. 먼저 마취부터 하겠습니다. 가죽 중력 의자.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닌가? 아빠가 쓰는 거지. 옛날에 샀다가 버렸지. 한 1년, 1년 쓰고 버렸을 거야. 내구성이 어. 아주 거지 같아요. 어. 이게 가죽이, 1년.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돼요. 여기 안 보이는 데는 괜찮은데, 손 있는 데 있잖아. 아. 손 있는 데, 여기. 어. 이 부분, 이 부분이 다 훌륭훌륭 닦아졌어요 지금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21일까지 할인하고 을 있습니다 패시콜라 2,000원 할인 얘는 24캔인데 13,990원 코카콜라 3,400원 할인 아 이거는 이번주 14일까지 하네요 저는 이 콜라에 빠져가지고 아니, 빠지지 마세요, 나오세요 아 <웃음> 당장 나와 이거 먹어, 이거 이것도 조그마하다 사이다 2,000원 할인해서 이거 30캔이거든요? 1 7 9 0원이에요 저는 콜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<웃음> 제가 저번에 편집하면서 봤는데 왜 이거 안 사셨어요? 오늘 한마 하려고 내가 겨루고 왔는데 이거 그때 샀어야죠, 이거. 지금 다 끝났는데. 컬클랜드 액체 세탁 세제. 나 미국에서 이거 썼는데. 아, 5,200원 할인해서 음. 22,090원. 14일까지. 하면 되겠네. 선1년제 여기. 14일까지 17,990원인데 3,600원 할인해서 14,390원 현민이 하는 로봇청소기인데 지금 6만원 세일해서 33만 9,900원 물걸레 청소도 된대 이거 이 사람 때문에 사고 싶어요 이건얘 때문이 아니라 이, 이 사람 때문에 사고 싶어요 온리정약 <웃음> <올리정략> 동물관 <동무가? 웃음> 나만에 와서 광고 하시네 아 역시 그렇지요 그렇지요 <웃음> 삼성도 있는데 529,000원이야 이분이 지금은 북한에서 안 사시나? <웃음> 세리동물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는 것, 입는 것, 먹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? 먹을 거죠? 먹을 것이 중요하죠. 사줘라, 사줘라. <웃음>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못 샀지 뭐예요. <웃음> 엄마가 좋아하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연어. 사줘라, 사줘라. 사줘라. 목심 4,000원 할인. 이거 8월 10일까지 하는데요? 얼마 안 하네? 2,000원 할인. 2,000원. 자몽 2,000원 할인 14,490원. 이게 바삭 김치전이라는 게 있네요. 아 그냥 전이 만들어져 있고 부치기만. <목소리> 어 부치기만 그냥. 하면 돼 그냥. 1 0장 들었어요. 어, 1,500원 할인해서 만 원대예요 이거. 오늘부터 할인하는데요. 블루베리 <목소리> 치즈 아, 파크 네. 0천원 할인 입니다 네. 근데요 어때요? 이거 말고 우리 치즈 팩토리 치즈 케이크 먹으면 안 돼요? 그거 왜안사줬어요 아니 그거 왜 내가 안 왔다고 그거 너무 이렇게 아빠 말만 잘 들은 거 아니에요? 그거 다큰 소리를 냈 내서 이건 사야 합니다! 이렇게 했었어야죠 많이 세일한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<목소리> 오, 너무... 아빠는 안 궁금한데? <목소리> 내가 오늘은 사고 말 거야. 그거 사야겠어요. 안파네. 여기 있는데. 어머머. 아빠 오. 때문이잖아. 어, 그러니까. 돈벌수 있는 기회를 왜. 그때 아, 사주기로 했어. 그럼 저거 사지 뭐 그냥. 지금 어머 어머 어머. 쟤 많이 쓰이로 했었는데. 지난주에 돈 아끼려다가 망했습니다. 어른. 약간 어른 듯한 걸 좋아해. 밀키도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너 치즈 케이크 먹어 봤어? 아너 미국에서 살았지 지난주에 샀으면 4,300원 굳는 건데 멋있네 아유 이렇게 세일에 샀을 때 얼마나 좋아 <웃음> 괜찮아 아빠 돈 많아 그리고 14일까지 할인이거든요 3,000원 할인인데 우리가 여름 동안 수박을 못 먹었어요 대체 상품으로 어떠세요? 아주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수박 1 0 0래요 아니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는 너무 적극적으로 아니, 막. 아니 아니요. 커 보이네. 아침에 후딱 먹기 좋아요. 좋아, 맞아 2,000원 할인해서 2 6 9 0원입니다이게싼 거야 사실. 어, 맞아 엄청 싼 거야.까지 하네요. 나는 코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코다리를 좋아해. 하 대한민국 1등. 제일 제당 냉면. 9290원 14일까지 돈벌수 있는 기회를 왜 복숭아는 황도지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어쩌다 술 마시러 가가지고 안주 시킬 때 갑자기 황도 시키면 짜증 나더라고 <웃음> 근데, 근데 너무 짜증 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서 결국 내가 제일 많이 그 아빠 시절에는 캔도 돼서 아... 감기나 몸살 걸리면 아. 그거를 사줬어 저거랑. 할머니가 뭐 먹고 싶니? 그러면 아플 때만 짜장면. 아버지 짜장면 좋다고 샀어. 만천 구백 구십 원인데 이천 원 할인해서 구천 구백 구십 원. 엄마는 납작한 거 좋아하잖아. 음. 아 이렇게 돼 있네. 요거 하나 두개세개 돼. 개, 네. 아 아니 구나종류의 <웃음> <웃음> 종류. 구성이요 구성. 샌드위치 햄.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얜. 나도 어린인데 <목소리> 아버지 진짜 짝놀라 좋다고 하셨어 저희 집에다 두고 심심할 때 오시면 드릴게요 음, 아니안 심심해요 <웃음> <웃음> 이거 먹어보면 안 돼요? <웃음> 이거 아니 섞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섞어 드시면 훨씬 맛있어 어떻게 스트레트 <웃음> <웃음> 코코넛 맛이 나가지고, 뭐에다가 먹어도 맛있어. 요 네. 이건 제일 처음에, 비기너들이. 음. 이제 스무 살, 이제, 같아서 처음, 이제, 바 같은 데를 가봤어. 그러면 시키는 게, 이제, 요런 거죠. 네, 약간 어. 대착 지금 어. 한 거. 처음 네. 먹어보는 친구들. 좋으니까. 어, 나 괜히 먹은 것 같아요. <웃음> 괜히 드셨나? 셨어요 취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. 좋트가 만만치가 안아 지금 자시 360g에 가평 자시 4,000원 할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자시 비싸진 게 땅의 그 온도가 점점 점 높아지면서 자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,000원 할인을 하고 있어요 14일까지 35,490원 네, 정말 이거 세일 잘안해 맞아, 자수 나 세일하는 거 처음 본것 같아 어, 어. 진짜 잘안해 저왜 저래요? <웃음> 이거에요? 이거요 어, 비가와서 비가와 <웃음> <도토로 해요>? 네 <웃음> 도토로 <웃음> 도토로, <웃음> 도토로. 아이 너무 싼데요 이, 이게 싸다고? 네얼마인데 어? 몰라요 얼마지 모르겠라요 어떻게? 어? <웃음> 2 9 9 90원이야. 이게. 그리 이거 원래 10만 원짜리인데. 거짓말. 진짜야. 아, 진짜야. 이거 원래 10만 원짜리.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이더라고요. 아유 그러면 사야죠. 이때 돈 벌어야죠. 결국 사드렸습니다. 잘먹겠어 어, 오, 괜찮네. 사이즈도 나쁘지 않네. 김치 부침개도 성공입니다.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굳이 김치 부침개를 해 먹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커스커 세일 마치겠습니다.